안녕하세요. 이큰세상이큰타로입니다 희야, 날좀 바라봐. 너는 나를 좋아했잖아. 그걸 아는 놈이 그래 그걸 이런 이런 이런 이렇게 음, 런그 좋아했던 나를 어떻게 내가 그럴수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요 그거예요 그리운 사람이 보내는 반편지입니다 어, 근데 솔직히 제가 카드를 뽑은 것까지는 뽑는데요 어, 리딩할 때땀날 때가 너무 많아 항상 찐은 하나밖에 없더라 어, 뭐, 찐 하나 나머지 하나는 그저 그렇고 두 개는 어, 박빙이야 막장에 박빙을 걸어 그러니까 여러분 카드 잘 고르셔야 돼요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카드 다 고르셨다면 저는 1번 카드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라고 뽑으시 분. 나 진짜, 아, 진짜, 진지하게 좀 해볼라 했더니, 첫번부터 웃음이 터지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 웃어요. 음. 아, 그리운 그 사람이 보내는 반편지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응? 네, 어디 한번뽑아 봅시다. 아, 첫번부터 한숨이 참, 나오네. 음첫 번부터 한숨이 나. 와 이게 뭘까? 아니 근데 왜 헤어진 거야 여기는? 음후폭풍인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음 어디 한번 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음아 사랑하는 나의 히야 어, 히야 희야. 오늘은 히야라고 합시다. 어 노래 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왜냐면제 구독자 중에 해미가 있어요. <웃음> 아, 이제, 처음에 제가 리딩할 때 햄이 많이 찾았잖아요. 근데 햄미가 진짜 있다 보니까, 어, 자꾸 신경이 쓰여서, 희야로 음, 하겠습니다. 희야. 음. 아,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음. 그때는 내가 왜 그랬는지. 조금 너와 내가 서로 양보하고, 어,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고 서로의 바램을 조금만 조금씩이라도 어, 들어주기를 노력을 더 했다면 우리가 이런 결과를 낳았을까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음, 나 지금 힘들어 너무 힘들고 음, 너 없이 보내는 날들은 음, 몰라. 너와 내가 어, 그때는 그랬나 봐. 헤어지면 그냥 다 편할 줄 알았나 봐. 너무 힘들었던 너와 나의 관계가 어, 헤어짐으로 인해서 나는 편해질 줄 알았나 봐. 근데 편하지가 않아. 잠을 잘 수가 없어. 이 마음은 무엇일까? 나는 내가 뭐 때문에 잠을, 어, 잠이 오지 않는지 그 이유도 알 수가 없어. 음 아직까지는 그래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무기력하게 누워있어 음 잠이 오지가 않아 너한테 내가 버림받은 걸까 여기는 자기가 버림받았다 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여러분이 찼어요 근데 왜 그리운 그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 그리운 건가 음 어디 한번 봅시다, 음이 사람은, 어디, 자, 어디, 카드를 몇 장을 더 뽑아야 될것 같아. 음, 희야. 내가 너무 힘들어. 하루하루가 사는 게, 사, 내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그 좋았던 그 시간들이, 내가 왜그 시간을 갖다 다 내려놨을까? 어, 나는 왜그 시간들을 그렇게 음, 그냥 무자르듯이 딱 잘라 버렸을까 내가 왜 그랬지? 왜 내가 너한테 상처를 줬지? 네가날 용서해 줬으면 안 됐을까? 어,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지 그랬니 어. 너 없는 시간은 고통의 연속이다 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했지? 너와 사랑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나는 지금도 눈물이 눈앞을 가려.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네. 음. 음. 내가 그 시간들을 다 망쳐놨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힘들게 쌓아올린 사랑의 탑을 다 망쳐버렸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 음, 어떠한 변명이라도, 어, 떠한 변명이라도 그것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 음,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우, 나, 나 카드 읽으면서, 나, 내가 이래서 반편지는 하기가 싫어. 왜그러냐 <웃음> <웃음> 눈물 날것 같아요. 아, 진짜로. 막, 목소리가 울먹울먹거려가지고, 음,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음. 나를 조금만 더한 번만 더 용서해 주지. 너한테 전화를 걸고 싶었어. 연락을 하고 싶었어. 그렇지만 차마 나는 그럴 수가 없었어. 내가 무슨 염치로 너한테 연락을 하겠니? 음 거짓말이라고 네가 나한테 그런다 해도 나는 그 말에 반박을 할 수가 없어. 내가 너를 아프게 했거든. 처음에는 음, 네가 그리, 이르, 그렇게 아플 거라는 건 생각을 하지 못했어.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더 아프더라. 내가 어리석게도 너와 나의 좋았던 시간들을 다 망쳐놓았다고 생각하니까 내 자신이 너무 믿고 싫다. 음... 너의 냉정했던 그 모습을 기억해. 네가 그렇게 냉정하게 나를 음, 버릴지 몰랐어. 얘는 자 어, 냉정하게 버릴 줄몰어 얘는 자여러분이 자기를 버렸다 생각해요. 어, 아 물론 자기가 잘못한 거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네가 나를 갖다가 그렇게 참아줬던 네가 나를 어떻게 버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왜내 말을 들어주, 내 말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 왜 너는 나를 갖다 그렇게 잘랐어? 어, 너왜나 그렇게 버렸어? 왜내 말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아? 음.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기를 갖다가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네가 내 말만 들어줬더라도 어,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안 했을 텐데 네가 그냥 그렇게 나를 갖다가 기다려주지도 않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고 조금 한 번만 내게 더 기회를 주지 왜 내게 변명할 시간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떻게 있냐고요? 어떻게 있긴, 어떻게 있어? 응. 어. 저기, 엄마. 이 사람은요, 참, 어, 이가 없네? 응? 야, 대박이다, 씨. 와, 이거 다 쇼였어? 나 진짜 환장하겠네. 얘, 아, 얘 진짜 헐리우드 나가도 될것 같아. 아니, 아직 그 여자하고 그렇게 있으면서, 왜 이렇게 울먹울먹 하는 거야? 나, 이얘 진짜, 오, 대단한데? 응. 막 여기서 내가 되게, 막, 가, 이 감정에 굉장히, 이 카드의 감정에 몰입이 됐었거든요? 근데 내막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왜 그러냐면요. 그쪽도 정리하지도 않고, 여러분에 대한 후폭풍이 온 거예요. 이걸 갖다가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어이가 없네? 헐. 잠깐만요. 다른 카드로 한번또 봅시다. 아니, 난 솔직히, 이렇게 나올 줄을 꿈에도 몰랐네.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얘를 갖다가 와 주둥이를 갖다가 어떡하지? 오바록을 어떻게 쳐야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쳐야지? 속이 후련할까? 와우, 대단해 씨. 어디 한번 봅시다. 이게 그런 건지. 헤어지지 않고 이런 건지. 아니면 헤어졌는지. 아 알겄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음. 뭔데요 라고 한다면은 대박이다 대박이야 어그 상대방 여자가 안 놔주는 느낌이 들어요 어, 상대방 여자가 안 놔주는 느낌이 들고 이 사람이 이 여자한테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이 여자가 사이코인가 보다 어 사이코 개또라 였나 본데 음 저기 뭐 그그미저리 있죠. 어 약간 미저리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런 그런 것 같아. 이 여자고 이, 이 여자고 이미 그 뭐지 그 감정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이 여자가 너 가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맞아 여기 끝났어요. 음, 가, 이 사람하고 감정적으로는 다 끝난 것 같고 가면은 가만히 안둘 거야 한다든가 아니면 이 여자의 형제들이나 부모 가족들이 있잖아요. 너너 너 저기 막내 딸을 갖다가 어, 이렇게 놓고서 어, 지금 이제 와서 오리발 내미는 거야? 막 이러는 거 있죠. 어, 그러는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정리를 하기 싫어서 안 한게 아니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대박이다 그러게 그러게 얘기... 말도 안 나와 어. 저기만 뭐, 이 사람은 그런 거망 같아서는 진짜 확 들러오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느낌이 아닌가 싶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흠. 이 사람은요 망 같아서는 확 들러 있고 싶은데 그 집에 쪽수가 너무 많은가 봐 쪽수가 너무 많아서 너 가면 진짜 아주 매장 시켜 버릴 거야 그런다든지 식구 수대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이 사람이야 그런 것 같아 음 여러분들을 갖다가 마음 아프게 한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옴짝달싹도 할 수가 없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옴짝달싹도 할수할수 할수 있는 게 없고 아 내가 뭐만 하려 그러면은 어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뭐만 하려면 뭐라 그러고 뭐만 하려면 뭐라 고 그러고 그리고 이 관계는 이미 다 끝난 거고 난 솔직히. 이 관계를 갖다가 더 이상 유...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마음 같아서 확 들러옵고 싶은데 나는 그러지 못해. 어, 이 저기 막임자 만난 것 같은데요. 음, 이 사람은 못올것 같아. <웃음> 진짜 어이가 없다. 어, 이 사람은 못올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은 오면 은 진짜 아작이 나는 게 아닌가? 음, 여자가 보통이 아니에요. 막 성깔이, 막 차라리 소리를 지르고 뭐하고 이러고 저러고 그러면 괜찮은데, 어, 그 조용조용하게 사람을 옥죄어 오는 스타일? 어, 가만히 있고 뭐 주변 사람을 갖다 동원해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더거나.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이 사람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 음이 사람이 여기서 더 이상 할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코에 그콧들에 끼면은 어콧들에 끼면은 그냥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리고 음, 뭔가를 갖다가 이 여자가 손에 틀어지고서 이 사람을 갖다가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얘는 어쩔 수 없네 음, 지금 저기, 마, 이 여자가 보통이 아니라는 게 여러 번에, 나, 여러 번에 걸쳐서 나왔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이 간, 뭐, 저기, 마, 간다 그러면은 얘는 뼈도 못 추실 수 있어. 음, 이게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그아랫돌이를 갖다가 함부로 놀리면 안돼. 함부로 놀리면 안되고 이 여자가 집착이 너무너무나 심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수심이라도 잠겨있으면은 왜? 뭐 이런거죠. 이런 그 한마디에 얘는 경기를 할 수도 있어. 응. 왜? 지금 무슨 생각해? 응? 그 눈은 뭐지? 이러면은 어우 소름 끼쳐. <웃음> <웃음> 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것 같아. 아무 수 찍소리도 못하는 것 같아. 왜 찍소리 하면은 진짜 이게 끝나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뭐 진짜 주변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그냥 어 네가 그랬때에 어떻게 그럴 수냐 있막막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 그래갖고 얘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뭐 후회를 한들 이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흑폭풍 엄청나게 온거 맞고 어뭐 어쩔 수없 되돌릴 수는 없는 것 같아. 여기 진행형인 것 같은데요. 음. 여러분한테 연락도 못올수 있어. 왜요라고 하면 얘가 다 뒤져낼 수 있어. <웃음> 와, 이러기도 힘든데 다 뒤져내고 어 그리고 쳐다보고 있고, 일거수일수록 감시당하고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봐요. 어, 이 사람은 자유가 없다. 음.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 뭐, 뭘, 뭐 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생각조차 마음껏 어, 하지도 못해요. 어, 후회를 해봤자 뭐 소용은 없고, 그니까 러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자기에 대한 어떠한 그런 것 같아. 어, 정말 여러분이 내말 한마디만 들어주면 그게 아니라 어,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때 그 아쉬움 음, 어, 그런 것 같다라고 봐요 네 1번 카드리딩 어, 저기 뭐 즐거우셨나요 이걸 즐거워 뭐라고 말해야 되지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데 네 암튼 저는 내일이, 어,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이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그리운 그 사람이 보내는 편지. 어디 보자. 이 사람은 뭐라고 여러분한테 보냈나? 음. 와, 얘는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웃음> 어, 말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 어디 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헤헤. <웃음> 이게 뭘까? 아니, 즉이 사람 여기도. 응! 음. 이, 예, 저기, 말, 잘린 거, 잘린 느낌 나는데? 어휴, 두 장이 뽑혔어. 어. 두 장이 뽑혔는데? 어디 봅시다. 음. 두, 카드가 붙어서 나왔어요. 음, 붙어서 나온 데 이유가 있겠지. 그냥 그대로 갑시다. 붙어서 나온 거. 음. 이 사람은 그러는 것 같아요. 희야. 히야. 희야라고 음. 할게요. 희야. 음. 와, 진짜. 내가 어, 벌을 받나 보다 어, 무슨 벌? 너를 아프게 한벌아 음, 그때는 내가 아이, 진짜 너한테 진짜 불만도 많았어 불만도 많고 음, 몰라 그때는 눈에 뭐가 씌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 이제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음, 내가 너무 내 욕심만 차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아 어디 한번 보조카드 뽑아 봅시다 내 욕심만 너무 채운 것 같고 내가 너무 응, 내 멋대로 내내내 내, 내 진작으로 응, 너, 너에 대해서 그냥 나 편하자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갖다가 망쳤던 것 같아 응, 뭐 이제 와서 내가 뭐를 한다 해서 응, 사정은 달라지지 않겠지만 아, 내 마음이 어, 너를 향한 내 마음이 점점 더 어, 점점 더 어, 사라지기 전에 여, 아, 어, 연기처럼 사라지기 전에 너한테 글을 남겨 아, 제발 좀 나한테 그렇게 쌀쌀맞게 굴지 마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너나 그렇게 쌀쌀맞게 구냐화 응? 그만 좀 화를 내. 라고 하는 것 같아. 기가 많이 죽어 있어요. 어, 기가 많이 죽어 있고, 왜 많이 죽어 있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미련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 음, 내가, 음, 때가 되면, 언젠가 때가 되면, 언젠가 때가 되면, 지금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아니겠지만, 언젠가 때가 되고, 어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음... 어느정도 시간 이 시간 다음에 너의 얼굴을 갖다가 다시 볼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나는 모르겠지만 그때 내행동이 너무 이기적이었고 나만 생각했던 마음이라는 거 그거는 인정해 이 사람 은 그건 아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내 멋대로 행동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했던 거 그런 것 때문에 네가음 힘들었다는 거 알아. 내가 너무 권위적이고 어내 생각만 하고 어내 말만 너한테 주장하고 그로 인해서 너하고 내가 이별을 맞았 아이, 저기 말 이별을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 얘는 지가 그렇게 해서 이별을 맞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 음. 음. 솔직히 너는 내가 내 멋대로 행동한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나도 나름 니네 비유 맞춰 주려고 노력은 했어 노력은 했고 그러고 솔직히 내가 다른 사람이 좋아서 간거는 그거는 내가 꼭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되냐 어. 솔직히 네가 너무 딱딱 나한테 맨날 이래라 저래라고 하 딱딱하고 좀 애교 좀 있고 막 그렇게 했으면 나안 갔어 네가 너무 어떻게 다른 여자들은 막 어? 애교도 부리고 자기야 이것 좀 먹어봐 저것 좀 먹어봐 하고서 살갑게 잘해주는데 너는 어쩜 그렇게 애교가 없냐라고 하는 것같아 여러분 애교 없어요? 음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이 사람이 너무 말을, 어, 저기, 뭐, 자기 맘대, 뭐든지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처음에는, 연애 초기에는 뭐다 애교 부리지 않나? 어 그렇지만 갈수록 여러분들이 좀 딱딱해진 느낌이 난다 라고 봐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음 그래서 내가 조금 어 한눈 좀 팔고 좀 그랬다 근데 그게, 그게 그렇게 게그 죽을 죄야난 아무리 생각해 딴 여자들은 좀 그러면 한두 번씩 다 용서를 해주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애누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인정해 주는 게 그렇게 덧나? 그러고 나 아직 너 좋아한다고 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잘라내? 와... 나너 좋아해 어떻게 근데 한 번에 잘라낼 수 있어? 라고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음. 이 사람은 여러분이 한 번에 쫓아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나도 자라보려고 애썼어. 어, 나도 애썼고, 그리고 솔직히 구질구질한 것 같아서 변명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렇지만 어떻게 어, 내가 그좀 잘못했다고 네가 그럴 수 있어? 어? 그래도 입대 거 우리가 지내온 그런 정이 있는데 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그러는 것 같아. 아, 정말 정말 정말 그런가? 아참 반편지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음. 그래서 내가 진짜 눈물을 머금고 떠나왔어 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거는 믿을, 믿을 게못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는 말인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네가 그러니까 네가내 등을 떠민 거지 내가 가고 싶어서 간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 같아 네가내 등을 떠밀었지 얘는 그런 것 같아요 <웃음> 음, 어떻게 어, 사람이 말을 하면 그래도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너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어,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거지 내가 정말 너하고 헤어질 마음이었으면나 너한테 변명도 안해너 눈치도 안봐 너는 내가 눈치를 안 봤다고 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도 네 눈치 많이 봤어 그리고 나 진짜 짜증나 나 너무 힘들어 음. 나 진짜 이 상황이 상황이 너무 싫어. 네가 그렇게 나한테 쌀쌀하게 하는 것도 너무 싫고. 응. 근데 희야너 너무 이뻐. <웃음> 진짜 뜬금없다. <웃음> 뜬금없다. 너, 너, 너무 이뻐. 그러고 음... 그냥, 우리, 우리 사이가 다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 여기 있으니까, 내 이름을 한 번만 불러줘. 내, 내가 너한테 상처 준 거? 나 그거, 솔직히 반성? 어, 반성하고 있어.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반성하고 있는 거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웃음> 반성은 아니지 싶어. 그냥,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는 말 같아. 왜냐면 얘, 얘가 조금 말이 많, 이 사람이 좀 말이 많나요? 어, 그러니까 일단은, 막 아무 말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것 같아 뭐 하나라도 걸리겠지 싶어 가지고 음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기회를 보고 있다라고 봐 음, 나름 눈치를 보고 기회를 보고 그러니까 돌아오고 싶기 때문에 자꾸 변명을 하는 것 같은데 글쎄 음, 왜 글쎄 라고 하냐 라고 한다면 맞아요 돌아오고 싶은 것 같아 음 돌아오고 싶어 그러니까 그리운 그 사람이 여러분이 그리운 건지 이 사람이 그리운 건지 잘 모르겠다 어, 여러분은 그냥 보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여러분이 그리운 것 같아요 어,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 음, 음, 왜 그러게 왜 그래 좋아 좋으니까 그렇지 음. 그리고, 이 사람은요, 어디, 가, 제대로 가지도 못해. 솔직히, 제 댓글 보면은요, 어, 절대로, 절대로, 제외 안 하고 싶다는 신은 분들 되게 많거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이렇게, 제외카드, 이건 제외카드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건 이 사람의 마음이지. 어, 이 사람의 마음이고, 여러분이 들어준다는 말은 안 나와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나너 없이도 잘 살아. 어, 쌤통이다. 라고 그러는 것 같아. 어, 진짜 너 말할 때마다 개구리거든? 어,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난너 별로 들어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 어 우리는 이미 끝났고 네가 나한테 그렇게 칼, 꽂, 칼 꽂을 때 우리 관계는 끝난 거야 네가 이리, 그렇게 말한 게 한두 번이었니? 라고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 같고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너, 우리, 너와 우리 너 나의 추억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그러는 것 같고 그냥 한 번만 어 그냥 내 변명이라도 좀 제대로 좀 들어봐 끝까지 좀 들어봐 그러는 것 같아 끝까지 짜증내요 <웃음> 아, 끝까지나 듣고서 무조건 노하지 말고 좀, 좀, 내말 좀, 좀 들어봐. 그러는 것 같아요. <웃음> 진짜 어이가 없다. <웃음> 어떻게 보면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헛웃음 나오게 만드는 친구인 것 같아. 어. 근데 뭐, 그렇게 아기, 아기가 넘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 그리고, 음, 어쩌면,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아. 상대, 그, 여러분한테 실망을 준 거는, 주변에서 뭐,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 부추기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뭐, 진짜, 실수? 어, 실수였을 수도 있고 이 사람도 어쩌면은 그 거짓말에 당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음. 뭐 계획하고 그런 거 같지는 않아. 어. 그 정도로 막 주도면밀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그뭐 물론 조금 그 이기적인 부분은 없지는 않아. 이기적인 부분도 없지는 않고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쓰레기냐 그건 아니지 싶어. 어, 그냥 조금 이기적이고 상대방을 갖다가 고려하지 않고 말을 하는 거? 그런, 그런 정도인데, 뭐, 막 되게 되게 나쁘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 좀 기회주의적인 성향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그저 남아있는 것 같고, 어,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어요. 어, 여러분들을 놓치고 싶어 하지는 않아.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 소유욕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막 소유 소유욕이 강했으면 좀 말이라도 곱게 해주지 이 사람 여러분이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데에는 얘말 번세가 조금 그래서 갑자기 어 자기가 뭘 원하는 거 있으면은 막 지맘대로 말하고 여러분들의 말은 잘안 들어줬을 수도 있어 그냥 자기 말만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글쎄. 반성이 됐을까 몰라.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건 맞아요. 어, 여러분들을 마음에 담고 있는 건 맞고, 여러분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도 많고, 여러분 한, 여러분하고, 여러분한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근데 이 사람 성격상 막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막 빌고 그러진 않아. 어, 빌고 그러지 않고, 그냥, 진짜 오히려 더좀 못되게 한 타입이지 막 살갑게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어, 살갑게 그렇게 못한다. 그나마 이만큼 한 것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이지. 어, 근데 이 카드는 요 끝났단 말은 안 나와. 어, 헤어졌다 끝났단 말은 안 나와요. 보니까 그냥 냉전 중인 것 같은데 글쎄 이 카드는 어떻게 될까 돌아올까 음 여기는 제 편을 갖다가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받아준다 라는 그런 말은 안 나왔지만 카드의 흐름상 그래도 이 사람이 다시 돌아가고 싶은, 여러분하고 그, 그때, 그, 끝났을 때, 그, 끝났을 때, 그이후의 스토리를 쓰고 싶은 게 아닌가. 만약에 여기는 재해가 되면 갑자기 될 거예요. 어, 만약에, 그리고 갑자기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음. 이렇게 점점, 점점, 점점, 음소거 돼가는 거지. 까 그러니까 여, 기는요 칼자로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것 같아. 이, 이 사람한테 연락 같은 거 오지 않았어요? 어, 연락이 왔을 수 있겠다라고 봐요. 그런데 선생님 그게 무슨 연락이에요? 연락 같지도 않아요라고 하는 부신 분도 있어. 근데 이 사람 성격에 뭐 제대로 된 사과는 못 받지 싶다. 어, 그냥 자기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음 하고서 음, 응, 그래. 어, 그래. 그럼 나와서 밥이나 먹자 뭐 이러던가 아니면 뭐 그냥 은근슬쩍 어, 그저께 발 띠밀고 그러지. 어 자존심 때문에 어 그러진 않아요. 어 그리고 괜히 와가지고 좀 이렇게 치덕치덕 거리다가 또한 번씩 어 자고 나면 끝나 게임 끝나는 거지. 근데 여기는요. 음 여러분들이 어참 그렇다 오라 오라하기도 좀 그렇잖아. 어, 여기는 좀 모셔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여러분들이 오라 그래야 될 거예요. 근데 또 오라 그러면 또 만약에 어, 만약에 또 내가 언제 뭐 제외 너랑 다시 만나고 싶대 그럼 나만 벙찌는 거 아니야. 어. 막 사정 사정을 해 가지고 모셔 가야 될 수도 있어 여기는. 어. 근데 지가 신호를 보내지들 제발 나한테 사정 사정해서 모셔 가라고. 근데 뭐 글쎄. 음. 또 그러다가 또 중간에 싸워 가지고 뭐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냥 확실하게 어, 재회다라는 건안 나오고 그냥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다라고만 나와요. 음, 이게 이, 이 사람도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겠지. 어, 조금 기다려 봅시다. 만약에 제회를 원한다면. 근데 선생님 저 싫어요라고 한다면은 그냥 냅다게 주세요. 저러다가 혼자 뭐, 저기만 지푸레 떨어지겠지 뭐. <웃음> 네 이번 카드와 그리운 그 사람인데 카드가 이렇게 나오면 나더러 어쩌라는 거지? 네 암튼 이번 카드 내용 이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전 아,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운 그 사람이 보내는 반편지 어디 봅시다 너희야너 너 아직도 나 기다리니? 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나 기다리고 있어? 음, 나? 아, 나는 가끔 음, 난 가끔 너한테 다시 돌아갈까 라는 생각도 하고 또 가끔은 음, 네가 내 생각을 할까 그 생각도 하고 또 가끔은 음, 내가 너한테 말을 건다면 네가 다정하게 말해줄까 받아줄까 그 생각도 하고 아왜 이제 와서 이런 마음이 드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아, 이 사람은요, 소설을 쓰는 것 같아. 어, 음. 여러분의 마음하고는 상관없이, 좀 소설을 쓴다. 무슨 소설? 어, 연애소설, 어, 순정 만화, 뭐, 연애소설 같은 거 쓰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의 마음하고는 상관없어? 어, 이 사람은 그런 걸, 어, 그런 걸 갖다가 좋아, 생각이 참 많은 사람? 음, 근데 그 생각이 쓸데 있는 생각이냐? 그거는, 어, 뭐, 그건 아닌데 싶어요. 그냥, 머릿속에서 혼자 드라마를 써. 음 거기서 주인공은 당, 당연히 본인이겠지? 음, 아 암튼 그런 것 같아요. 응. 음. 아, 나는 오늘도 너에게 편지를 써. 무기력해진 내 팔다리. 내 몸뚱인데도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아 근데 다 지겹고 음, 다 지겹고 내 마음 다 날라가 제가 돼서 날라갔는데 다 제가 돼서 날라갔는데 마음 한구석에 오래된 사진 수첩 하나가 있길래 난 그것을 열어봤어 그것을 열어봤더니 네가 있더라 음, 얘는 그래요 음, 음. 혼자서 생각 드럽게 많이 해. 음. 그거, 그, 그책 속에 너는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음, 너의 실루엣은 여전했다. 음, 너 아직도 그렇게 여전, 여전히 아름답고 이쁘니? 음, 너는 나의 비너스야. 어, 이 <웃음> 아니, 그럴 거면 왜 헤어졌지? 음, 음, 나는 너와 같, 너와 함께 나눴던 사랑을 어, 사랑 어, 사랑을 생각하면 음, 아직도 내 마음은 포근해. 난 매일같이 너와 함께했던 시간들 어, 내 마음을 다 주었던 시간들 내가 무엇을 해도 어, 행복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 와. 아. 어. <웃음> 왜요라고 하면 닭살, 어, 닭살. 어. 근데 어떡하지? 음, 각그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음, 갑자기 갑자기 그런 생각도 해. 어, 너와 너와 내가 만든 추억 중에 어 여러 가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추억이 조금만 더 길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돌아보니까 남들처럼 그렇게 대단한 추억 여행도 못 다닌 거고 제대로 못 다닌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너한테 사랑한단 말을 갖다가 조금 덜했던 것 같아 어, 내 마음속에는 정말 정말 사랑한단 말을 너무 많이 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그 말을 너무 아꼈다 왜 그때는 그 말을 그렇게 아꼈을까 이 사람 사랑한 단만이 사람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어, 근데 자기는 덜했다라고 생각해요. 음. 그리고 뭔가 모자라다라고. 뭐가 모자라? 어, 그래도 이이 마음 속에 너가 남았는데 뭘 덜한 것 같아. 어, 뭘 덜한 것 같아. 그때 너랑 같이 있을 적에 진짜 그내 그. 내, 그 내 맘에 꽉 새길 뭐 하나를 갖다가 만들어놨어야 되는 건데 그때 우리가 그렇게 헤어지는 게 아니라 어, 좀더 나은 관계로 발전을 했어야 되는데 왜왜 왜 그때 그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음, 우리가 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얘, 얘는 잘 서로가 그리워한다고 라 생각을 해요. 음. 자 나는 곧 결혼할 것 같아. <웃음> 대박이다. 어, 곧 결혼할 거 아니면 누군가가 생겼어요. 어, 누군가가 생겼고, 음, 그런 것 같아. 내가, 어, 너, 너한테로 다시 돌아가야 될지, 그냥 여기에 머물러야 될지, 나는 아직도, 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음, 왜냐라고 한다면은, 나는 아직도 음, 네가 그리운 것 같아. 우리가 다 우리 우리 사이에 더 무언가가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러나 내 사랑이 이렇게 끝나는 게 나는 솔직히 너무 너무 싫어. 그리고 네가 나를 갖다가 원망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어, 그런 생각도 너무 너무 싫어. 왜내 마음 속에 너는 여전히 어, 아름답고 어, 나를 갖다가 참잘 이해줬던 해 사람인데 진짜 내 마음을 갖다가 다 보여준다 해도 너는 믿지를 않겠지.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내 변명이라도 네가 제대로 들어주지. 왜, 내 말은 왜 그렇게 들으려 하지 않았냐. 너 지금, 어, 외롭게 있잖아. 너 외롭게 있, 있는데, 그, 그래도 너하고 내가 진짜 원수, 왼수가 아닌데, 왼수가 아닌데, 그래도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너하고 내가 제대로 된 속마음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어,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딱딱 잘못하면 너와 내가 진짜 영영 이별이 될지도 모르는데, 제대로 얘기는 해봐야 될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 같아. 여기는요, 여러분 떠나서, 어,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를 선택하기 직전에 여러분이 생각이 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뭔가, 어, 결혼? 아니면 약혼? 아니면 그뭐 사랑의 맹세? 그거 하기 직전인 것 같아요. 어, 그 직전에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음. 우리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그래도 얘기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흠. 나는 내 마음을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음, 나도 오락가락, 횟가닥, 횟가닥, 막걷잡을수 없고, 음. 아, 너 내가, 지금 음, 너를 두고 다른 길로 가야 되는 이 시점에서 양갈래 길에서 너에 대한 추억 때문에 내가 너를 갖다가 어, 너무 빨리 내려놨나? 내가 너무 서둘러 이별을 했나? 내가 너무 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나? 어, 그런 생각 때문에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아. 어 나는 네가 아직도 나를 갖다가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네가 나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왜 너는 나를 사랑했잖아. 응,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쩌라고. 그래서 어쩔 건데. 이 저기 막뭐 뭐 보아하니 어어 어, 보아하니 뭐 저기 막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것 같고 막뭐 어쩌라고. 응. 되돌릴 수 있는 걸까, 이게? 어, 이건, 이건, 이건 지극히 자기 마음을 갖다가 자기가 나쁜 놈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막 변명하는 것 같아. 음. 그럴 거면 돌아와야지. 자꾸 여러분들을 떠나왔던 그 생각,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행동은 그렇게 못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봐요. 음. 여기는, 음 그런 거 같다. 참 양다리도 너무 소설 소설처럼 걸 들려가다 <웃음> 미치겠다. 아니 그쪽을 정리나 하고서 이렇게 말을 하면 진짜 그러려니 하겠어. 근데 정리도 안 하고 무슨 혼자서 진짜 소설의 여주인공이야. 어, 여주인공 남주 남주 여주 뭐 이런 거지 뭐. 어, 그 사람은 이제는 하나를 갖다가 선택해야 되는 시기가 온게 아닌가? 어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시기가 온것 같아. 근데 그 선택을 갖다가 못한다라는 거지. 왜 못하냐라고 한다면 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어, 완전히 가시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선택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음내 호기심의 대가가 이렇게 어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이 사람이 나안 행복해 어나안 행복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행복했으면 이 생각을 안 했겠지 어 행복했으면 이 생각을 안 했겠다라고 봐요. 음 그리고 자꾸 어이 사람은 그 소설을 너무 잘 쓴다 음. 작, 어 나는 결심을 해야 돼. 어, 나는 결심을 해야 돼. 근데 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 이성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갖다가 알고는 있는데 그, 그 알고 있는 걸 갖다가 내가 행동에 옮길 수가 없어 이 마음이 뭔지 나도 모르겠어 계속 네 생각도 나고 내 상황도 생각이 나고 응.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잠도 잘 안오고 내가 어, 이 갈림길에 서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 응. 내가 너랑 이 너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너하고 마음을 갖다가 나누려고 하는 것이 그냥 나 혼자만의 망상일지 그건 나도 모르겠고 난 지금 누군가가 필요해 대화를 나눌 사람이 필요해 누군가가 나한테 이 길은 아니야 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그 무엇도 선택할 수가 없고 그래 네 생각도 나고 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희야. 그러는 것 같아요. 어, 얜 진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음. 왜 이렇게 머릿속이 어, 잡탕구리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고, 음, 지금 내가, 어, 지금 내가 그 누구의 사랑, 누구의 말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같아. 어떻게, 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지금 내가 있는 곳도 내 자리가 아닌 것 같고 네가 있는 그 자리도 정말 내 자리인지도 모르겠고 어, 나는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냐라고 본다면 여러분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것 같아요. 무슨 대화? 그냥 솔직어게 어. 대화, 무슨 대화, 그것도 없어요. 어. 자기 말로는 그냥 너와 내가 마음을 갖다가 좀 서심탄하게 터놓고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 주제도 없어. 응.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이, 행복하지가 않고 지금 지금 누군가하고 같이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 사람하고도 행복하지가 않고 이게 맞는 길인지 그것도 모르겠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하면 돌아가야 되는 건지 그것도 맞는 길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 굉장히 우유부단한 것 같아. 음, 우유부단하다라고 봐요. 이 사람 팔랑귀인가 귀에서 쏘삭쏘삭쏘삭하면 어, 음, 그런 거 같은 뭐 어쩌면은 그런 것일 수도 있지. 음. 여러분이 너무나 냉정하게 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음. 뭐 여러분들은 이 사람하고 너하고 내가 할 말이 뭐가 더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 뭐 미련이 남았던 안 남았던지 간에 뭐 너하고 내가 어, 나눌 말이 뭐가 있어. 너만 그래? 나도 그래. 그렇지만 나눌 말이 뭐가 있냐라는 거야. 왜? 너는 아무것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잖아. 어. 내가 결정을 내려주면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어, 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을 거잖아. 어, 여기는 그래요. 얘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을 거면서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지. 다 솔직히 모르겠네. 음... 어, 뭐 이것도 내려놓을 수도 없고 저것도 내려놓을 수도 없고 잠도 못 자고 잠도 안 와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지 음, 이건 아이엔진 것 같은데 진짜로 음, 얘는 진짜 머릿속이 요잡탕그리고 어, 너무 복잡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어 진짜 깜깜한 어, 방 안에서 눈을 갖다 껌뻑, 껌뻑거리면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깜깜한 방에서 천장이 보여요? 안 보이죠? 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야 음, 뭐 얘는 뭐 인터넷 같은 것도 안하나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음, 카드에서 보이 카드에서 느껴지는 건 그래 음네 3번 카드 리딩 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마지막 4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운 그 사람이 보내는 반편지 제발 좀 제대로 된것좀 들어있어라, 진짜. <웃음> 아니, 헤어지는데 다 이유가 있다니까. 어, 헤어지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진짜. 진짜.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단가? 어, 그런 것처럼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추락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날개가 없는 거지. 어디보시다...이건 또 뭘까요? 헐레리오와 음, 여기는... 헝! 왜요라고 하면...얘는 진짜... 음, 그이 사람은요... 어... 진짜 힘든 것 같아 어 힘들다 라고 봐 무엇이 힘드냐 라고 한다면은 감정 자체도 힘들고 이 사람이 힘든 건지 이 사람 주변이 힘든 건지 굉장히 힘들다 어, 다 싫다 어, 다 싫고 그냥 그날좀 가만히 냅둬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어디 한번 봅시다 왜이 왜 사람 왜 그런지 음. 저기만 지독하게 어 지독하게 지금 이 상황을 갖다가 어. 그냥, 도망가고 싶다, 그래야 되나? 어, 도망가고 싶다. 야, 난 도망가고 싶어, 그런 것 같아. 어디로 도망가? 도망가기는. 음. 어, 어 내, 내가, 내가 바랬던 거, 어, 내 소망? 내 희망? 뭐, 그런 것들이 그냥 다 무너진 것 같아. 다 무너진 것 같고 뭘 제대로 해본 것도 없고 제대로 해본 것도 없이 그냥 다 무너졌어 음, 다 무너졌어 라고 하는 거 같아 그냥 내 바램 소망 이런 것도 다 무너졌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숨 쉬면서 그냥 버텨가는 것 뿐이야 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음, 그냥 내 상황 자체가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냐라고 한다면은 그냥 내가 어, 이 상황이 너무 그래. 그냥 내 손발이 다 잘려져 나간 느낌이야. 내가 뭐만 하면은, 음, 응, 내가 뭐만 하면은. 다 하지도 못하게 하고, 어, 다 하지도 못하게 하고, 음, 그냥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왜 있는지 그 이유 조, 그 이유 자체를 모르겠어. 사람이 그냥 그 짐승이 된것 같아.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그냥 육체적인 어떤 본능에, 본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그 이상도 그외도 아니고 이러 이렇게 어? 짐승같이 어? 뭐그동 짐승이 짝짓기하듯 이런 생활이 너무 음, 너무 너무 너무 저기 뭐야 지겨워 음, 여기서 그냥 나가고 싶어 그냥 떠나버리고 싶고 다 부셔버리고 싶어 어, 이 관계를 다 부, 부서트리고 싶대요. 음. 내, 내가 내 원했던 삶은 이런 삶이 아닌데 음, 그냥 이 내가 원했던 것은 진짜 달랄한 어떤 행복한 그런 어, 그런 생활이었는데 내이 행복한 생활들이 왜다 이렇게 무너졌는지 모르겠어. 어, 내 감정을 내가 어떻게 추스리지 못하겠고 그냥 다 던져버리고 싶어. 내가 벌을 받는 것인지. 어. 이 사람은요 모르겠어. 자라왔던 환경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요 정말 그그 그 따뜻한, 어 그리고 하나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의 나만의 보금자리 그런 걸 갖다가 되게 원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지금 이 사람이 자기만의 보금자리를 가졌냐? 그건 아니지 싶어. 어, 그건 아니지 싶고, 이게 마음이나 어떤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명령하듯이, 아니면 내가 뭐 하려고 하면, 아 그, 어, 아, 그딴 거할 생각 하지 마. 어, 너는 이거나 해. 뭐, 이렇다던가. 그런 식으로, 어, 이게 지금 흘러가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짐승처럼, 어, 뭐, 저 짝짓기만 하고, 이게 삶의 낙이 없다라는 것 같아요. 삶에 낙이 없고 그냥 이 이런 이 삶을 이런 삶에서 내가 저기 막 그러니까 지금 불만이 너무 많다 이, 이 상황에 너무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떠나고 싶어.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다 때려치고 떠나고 싶어. 음. 다 때려치고 떠나고 싶다 내가 진짜 그 병신같은 선택을 했구나 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생각하냐 안하냐 라고 놓고만 본다면은 그래도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남아있는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꼭 이게 돌아오고 싶다 그런건 아니고 딱히 어디 말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딱히 말할 데도 없고 그냥 여러분한테 자기 신세한 탄 푸념을 갖다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기 푸념. 음. 그, 지금 내 마음을 갖다가 좀 누군가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것 같다라는 거예요. 어디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은 그렇다? 이 지금 그리운 그 사람에게서 편지가, 반편지가 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리웠으면 이 관계를 갖다가 지속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난 그렇게 봐. 그리고 이 사람이요. 지금 이 그래. 지금 여러분하고 이, 이렇게 있었던 건지 아니면 지금 누구 다른 사람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쩌면은 이 헤어진 거 이게 이 사람이 여러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 이게 어쩌면은 양다리의 카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지냐면 여기서 보면은 확실하게 이것은 양다리요라는 말보다는 응? 그냥 여러분의 의중을 모르겠다. 어 그래서 나는 그냥 어뭐 재고 나발이고 뭐 그런거 막 그냥 다 그냥 놓고 떠나고 싶다 어 그런 마음일 수 있다라는 거지 지금 이게 누구라고 나오질 않, 아직 카드가 애매하게 나와있어요 그냥 이 사람의 말이 그래 음 그냥 다 내려놓고 떠나고 싶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그냥 명령조로 얘기한 거예요 응?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너는 뭐 이랬었던 건가? 그렇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을 떠나서 누군가와 같이 했는데 그쪽에서 그냥 이 사람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지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뭐 이랬다던가 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음...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이 사람은 어,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다라고 나와요.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어, 그래서 그냥 나는 어, 어쩌면 여러분하고 같이 있을 때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자기가 내가 바라던 그런 음, 관계는 음, 그런 어, 내가 바라던 그러한 관계는 아니었다 라는 거지 어느 순간서부터 그냥 너는 나한테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얘기했고 뭐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될수 있고 이 사람이 지금 같이 있는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같이 있는지 그것도 아직 애매해 이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일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음 카드를 뽑고 보니까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 음, 어쩌면은 이게 삼각관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 삼각관계가 아닐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누군가를 가, 여러분하고 누군가를 갖다가 여러분하고 헤어져서 선택하는 그 기로에 놓였을 수도 있고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냥 카드가 살짝 애매하게 나왔어. 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 너무 힘들었고 어, 사랑의 상처? 너한테는 상처일 수, 너한테는 상처였겠지. 하지만 나한테는 희망이었어. 너는 내가 너를 떠난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와 내야의 관계가 희망이었어. 나는 진짜 행복한 어떤 관계를 만들,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내 소망이었고 꿈이었는데, 내, 내손만과 꿈이 다 산산히 깨어져 버린 느낌이야. 여길 가든 저길 가든 내가 원하는 삶을 나는 살지 못해. 어. 그래서 이도저도 다 싫어졌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있을 때도 그렇고 이 사람 생각인 그런 거지. 두, 다른 누구하고 있어도 그렇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알콩달콩하고 편안한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둘 다. 어 여러분하고도 그렇고 그 사람하고도 그렇고 그럼 정확하게 네가 뭘 원하는지 얘기를 해줘야 하지 않겠니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거 해 저거 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음. 나는 어난 지금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 음. 내 삶은 늘 이래야 되는 거니 어,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은데 내 삶은 늘, 늘 이래야 되는 거니 나는 정말 행복해지면 안 되는 사람이니? 난 너무너무 행복하고 싶었고 아 이제 내가 너무 무기력해졌어. 더 이상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무슨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음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라는 것 같은데 괴로워서 하루하루가 괴로워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그냥 폭발해버릴 것 같고 그냥 내 멋대로 하고 싶고 그냥 다 두고 떠나고 싶어 날좀 어떻게 좀 해줘 날좀 어떻게 좀음 해줘 라고 한다면 너는 음 싫다고 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음.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음. 어떻게 해줄까? 어, 그건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있을 때든지 지금 다른 누군가하고 있을 때든지 자기가 행복하지 않대요 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어. 그, 그래서 이사람 여러분한테 편지를 쓰는 것 같아 그냥 어, 내, 너는 내가 너한테 상처를 줬다 생각하겠지? 어. 근데 나는 다 싫어 그냥 다 놓고 떠나버리고 싶어 내 꿈은 사라졌어 음, 이 사람은 그렇게 한대. 여러분한테 이, 이 사람이 이런 말한 번도 안 했죠 음, 한 번도 안 했을 거야 자기 마음을 잘 비추질 않아 이 사람은 자기 내면으로 내면으로 자꾸 들어가는 성격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저기 막 누군가하고 같이 있는 느낌도 나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하고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행복하지가 않나 어. 저기, 뭐, 말을 안 하니까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는 거지. 음, 그게 실다라는 거예요. 음, 나는, 그니까 러 내가 꿈꾸던 그런 관계는 이룰 수 없는 건가 봐. 라고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음, 그런 것 같아요. 아, 카드가 너무 쳐져. 왜처지냐하면이 사람 마음이 되게 처지고, 그리고 막 카드 자체가, 이 사람, 이 카드에 마, 이 나온 이 마음이 너무 두서가 없어요. 어, 왜 두서가 없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목적이 없어. 그게, 그것 때문에 막 카드가 막 두서 없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비단 여러분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이 있는 그 사람한테도 하는 소린 것 같아. 어, 그래서 막, 누구한테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야. 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냐, 뭐, 돌아올 마음이 있냐, 그건 아니에요. 어, 너는 마음을 다쳤겠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꿈꿔왔던 꿈이 통째로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더 이상 내게, 어, 행복은 없어. 음. 그냥 다 놓고 떠나버리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음. 네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별로 어, 막 카드가 너무 무겁다 재밌었어야 되는데 아니 그렇습니까? 네, 4번 카드 내용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